지우야! 아빠, 아빠생일이 어, 오늘 아빠 생일. 지우가 좋아하는 케이크. 빨리 갈 거야? 응, 오빠는? 오빠, 오빠 생일인데. 오빠 학원 갔어? 불한번 꺼보자, 우리.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 <목소리도> 어 아빠 생일인데 괜찮아요. 괜너 괜찮아. 생일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아빠도 한번 불러 부러... 봐요. 하나 아... 지우야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아빠 생일.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요? 동... 여우, 여우 같아. 어, 여우 같아. 동그랑땡이요. 네, 우리 정우, 지우가 아빠를 여우, 위해서 여우.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기 도전했어요. 제가 만든 모양, 곰돌이랑 하트랑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웃음>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우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응. 네, 응. <웃음> 나는 이거 동그라미 땡 신기한 모양 만들어 봐야지. 네. <웃음>